남 속이고 사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깜빡이를 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깜빡이를 c 고 갈게요. <웃음> 많이 오셔서 콘서트 잘 봐주시면 정말 아, 감사하겠습니다. n g to g 보이스 박지현이 전국 투어 콘서트 홍보에 나섰습니다. 팬분들의 마음에 깜빡이를 켜고 오겠다고 합니다. 박지현님 애교 많은 건 알아봤지만 애교와 잔망미가 정말 흘러 넘치네요. 미스터 트로트 결승이 끝난 후 한결 밝고 가벼워진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팔로보이스 <웃음> 박지현입니다. 남석이고 사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깜빡이를 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깜빡이를 켜고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많이 오셔서 콘서트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카아 <웃음> <진짜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자 여러분 저희가 올부터 전국으로 콘서트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 좋더냐